어, 반갑습니다. 어, 품의 아츠입니다 어, 오늘은 굉장히 어, 스포티한 어, 마초적인 디자인을 가진 시계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뭔가 좀 화려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이죠? 어, 이 시계 모델 이름은 어, 카시오 에디피스 어, EFR-522D-1A 좀 이름이 기네요 이 모델이 그 색깔에 따라서 어, 숫자로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자이 시계의 사이즈는 어, 대략 어, 45mm 굉장히 크죠 두께는 약 12mm 정도 중반. 그 다음 무게는 이게 풀 사이즈일 때 160g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러그 사이즈는 22mm. 그 다음 이제 러그 투 러그는 52mm. 이 케이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러그 투 러그도 좀 크죠. 그 다음 이제 글라스는 미네랄 글라스. 그 다음 이제 방수는 여기 다이어리도 써 있지만 WR100. 그니까 워터레지스트 어, 100 100m 방수죠. 이 정도 방수는 뭐 일상 생활 방수로는 뭐 충분한 방수력이죠. 샤워나 세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시계 모습과 디자인을 좀 살펴볼게요. 다이얼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이게 같은 모양인데 그 흰판 다이얼이랑 청판 다이얼도 있어요. 그다음 에 이제 인덱스는 어, 양각이 있는. 다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광이 발려져 있지만 조금 지속시간이 약해요 뭐 이게 다이버식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핸즈에도 야광이 발려져 있습니다 인덱스 핸즈 둘다 이제 야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에 그 크로노기로프 기능이 있는 그 다양한 색깔로 이제 입혀진 이런 인디케이터가 특징인데요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여기 6시 방에 있는 이 스몰 초침은 그 크로노그리프 기능 할때그초침이고요 여긴 이 빨간색은 그 크로노그리프 기능을 할때그 분침 기능을 합니다 어 보통 이렇게 그 다양한 색깔이 입혀진 다이얼을 시계를 제조할 때는 조금 단가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조금 저렴한 시계에서는 일본 시계를 제외하고 스위스 시계에서 뭐 10만원대 그 미만의 다이얼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조합이 있는 시계는 드뭅입니다그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카시오니까 가능한 부분이죠 이 베젤은 다이버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줄을 볼게요 그 줄은 그 스틸줄인데요 무광과 유광이 이렇게 적절히 어, 섞여있는 쓰리피스로 된 음, 스틸줄입니다 이 세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솔리드줄처럼 보이지만 이 솔리드줄이 아니에요 여기 단면을 보면은 꺾여진 단면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접혀진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깡통줄이에요 깡통줄 솔리드줄이 아니라 그죠? 깡통줄이에요 그죠? 어... 이렇게 하면은 깡통... 그러니까 솔리드줄처럼 보이는 깡통줄을 만들면 어, 제조사 입장에서 원가 절감과 동시에 예, 어쨌든 솔리드줄처럼 보이니까 어, 뭐 이렇게 적, 굉장히 저가 깡통줄로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어, 이런식으로 어, 스틸줄이 그... 비어지면은 가벼워서 결과적으로 착용감도 너무 무겁지 않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45mm 케이스인데 이 줄이 솔리드 줄이잖아요? 그럼 무게가 200g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져요 그럼 시계 차기 싫을 정도로 되게 무거워져요 자, 버클 부분을 볼게요 이 푸시 버클이고요 이렇게 눌러서 뺄수 있는 푸시 버클이고요 미세 조종 칸은 네, 세칸에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좀 신경 쓴 부분이네요 정말 저가 시계들은요 이런 미세조정 칸도 없고 푸시버클도 아니에요 자,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을 설명 드릴게요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음, 카시오 모듈 5490이고요 월오차는 어, 20초예요 이게 배터리로 가는 쿼츠인데요 배터리 어, 수명은 대략 3년 정도라고 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시계 조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2단용두인데요 2단 크라운인데요 일단 시계를 1단을 이렇게 뽑으면 그러니까 원클릭하면은 날짜를 조정 가능한데요 이 밑으로 돌리면은 날짜가 이렇게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칸더 뽑으면 2단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는 시간 조정을 어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음, 다시 용도를 닫고, 이 1시 방향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크로노 그래프 기능이 되는데요. 그때는 여기 있는 이 6시 방향에 크로노 그래프 초침이 움직입니다. 자, 이 1시 방향에 얘를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6시 방향에 이 크로노 그래프 초침이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이게 한 바퀴 돌면은, 그래서 1분이 되면은 여기 있는 이 10시 방향에 이 빨간색 이 크로노그래프 분침이 움직입니다 원래대로 얘를 스탑하고 누르면 초침이 멈춰지죠 다시 4시 방향의 얘를 누르면 이렇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10시 방향의 요 인디케이터 모양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인데요 이런 식의 모양이 있는 시계가 카시오 말고는 많이 본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스위스 브랜드에서도 요런 인디케이터 크로노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저가의 시계에서는 아마 이 카시오 이 모듈에 들어가는 이 카시오 시계 에 들어가는 이 무브먼트 모듈을 아마 그 스위스 시계에 넣은 것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 카시오 시계 이 무브먼트도 굉장히 단가가 이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 하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이 에디피스 시계는 그 카시오 굉장히 저가 시계보다 마감이 더 좋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그 스포티한 디자인의 크로노그래프 시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 모든 시계 브랜드를 이렇게 다 비교해봐도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아요. 특히 이렇게 시계 알 크고 다이얼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강추하는 그 모델이 이 에디피스 시계인데요. 이게 다이버처럼 또 보여서 이 베젤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초적인 디자인이죠 가격대는 보통 이 에디피스 시계가 10만원대 초중반이면 웬만한 그 에디피스 시계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처럼 10, 찾아보면은 10만원 미반 시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착용감이 조금 좋진 않아요 왜 사이즈가 이게 45mm 잖아요 사이즈가 42mm가 넘어가면 어쨌든 손목에 감기는 느낌보다 그손목이 올려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음 무게도 이게 백풀 사이즈일 때 무게가 160g인데 무게도 이게 줄을 줄여도 140g 정도 이상이 될 텐데 어쨌든 그래도 같은 사이즈의 기계식 시계보다는 가볍지만 어쨌든 그래도 쾌적한 무게는 아닙니다. 어자 구독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70명이 넘었는데요 어, 시계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그런게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합니다 어, 시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한번씩 어,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계생활 되세요